자, 부르지도 않았는데 심심하면 찾아오는 심형 리뷰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노골적인 광고를 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무엇을 광고하느냐? 라이젠에서 진행하는 라스트 클립 스탠딩이라는 대회에 쪼쌤이 참전에다는걸 알리기 위함입니다. 놀랍게도 이번 라스트 클립 스탠딩의 상품은 풀세팅 컴퓨터 한 대이며 아직도 HDD 500기가를 쓰는 쪼쌤이 야망을 품고 참가했죠. 뭐 저도 참가하긴 했지만 예선에서 걸러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광고를 해주는 이유는 뭔가 모종의 거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쪼쌤이 컴퓨터를 얻기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짜요 네 하드 1테라 받기로 했어요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아참 라이젠 쪽에서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공지했기 때문에 이 홍보 영상이 부정행위는 아닙니다 안심하고 투표에 참가하세요